안녕하세요 밥슬입니다 떡볶이에 빠진 곱창 먹으러 강남까지 행차했는데요 예전에 미우새에서 홍진영이 먹는 걸 보고 너무나 궁금했던 맛을 해결하러 갔습니다. 떡볶이가 메인이고요. 그 안에 곱창과 대창, 만두와 라면 등이 포함된 즉석 곱창떡볶이! 길쭉한 떡이 자르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재밌는 음식이었어요. 곱창도 길게 하나로 돌돌 말아져 있는데요. 이미 익혀진 상태였습니다. 메인 토핑이 소곱창이 아니라 돼지곱창으로 구성된 떡볶이도 있어요. 모든 떡볶이 메뉴는 매운 강도 선택 가능합니다. 거의 맵지 않은 순한맛, 신라면 정도의 중간맛, 불닭 정도의 매운맛이 있어요. 사이드 메뉴로 판매되는 순대는 수제순대였습니다. 부추를 얹어서 초장에 찍어먹는 남도식 스타일로 가격은 5,500원. 양에 비해 꽤 비싸지만 순대 전문점과 비교해도 무난한 퀄리티예요.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이가 없는 분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 <웃음> 남도쪽. 초장에 찍어먹는거잖아. 그래서 초장 주는거야. 음. 오랜만에 먹는본다좀 쫄면 쫄이면서 먹으래. 라면은 먼저 먹, 먼저 먹고. 즉석 떡볶이는 라면부터 먹으면 됩니다. 다 먹을 때쯤 나머지도 먹을 거거든요. 라면 욕심이 있다면 미리 추가해 드세요. 밥술 적은 매운맛으로 주문해서 라면도 빨갛습니다. 매운 떡볶이 국물에 빠진 라면은 열라면과 틈새라면의 중간 정도였어요. 불닭볶음면, 틈새라면보다는 확실히 덜 매웠습니다. 안 매워? 매워? 매워? 아, <웃음> <웃음> 먹을만해. 아프게 매운 건 거의 없었고요. 많이 짭짤합니다. 대망의 곱창을 잘라볼 시간! 한눈에 봐도 꽤 통통한 곱창 두께예요. 비계도 꽤 붙어있지만 먹을 게좀 있어보이지 않나요? 잘된다. 오! 오 되게 많이 들었네. 깝찼네. 비계도 네. 잘라볼게. 오! 오 <목소리> 우리 거 찾네 <목소리> 떡볶이 떡은 자르고 통 크게 먹어야 제맛이죠 S사이즈 주문하면 떡이 3덩이 나옵니다 입안 가득 와구와구 씹어먹는 재미가 있더라구요 아우 침나와 날짜를 말해 음, 유튜버가 된 느낌이다. <웃음> 음. <웃음> 응. 여기서 이곳의 특장점 하나 공개합니다. 떡 리필이 무료예요. 유튜버 쭈양처럼 많이 먹을 거 아니면 이용해 볼 만한 치트키 서비스가 아닐까요? <웃음> 떡볶이 칼바사. <마사. 웃음> <목소리> 아, 미쳤어. 떡사리가 무료라고 무한 리필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곱창은 끓일수록 고비 빠지니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게 좋겠네요. 떡한줄 먹는 동안 고분 빠지고 매운 맛은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맛은 그대로예요. 땀이 나네. <웃음> 먹어봐, 엄청 못해. 소주 생각 참고로 소주, 맥주 등 주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소스는 식을수록 짠맛이 강해져요. 양념이 자극적이라 곱창 맛은 전혀 없어진다 랄까요? 아유 아쉬워! 단무지는 개별 포장된 걸로 제공됩니다. <웃음>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듯 볶음밥이죠 그냥 볶음밥이 있고 콘치즈 볶음밥이 있는데 밥술 적은 콘치즈 볶음밥 픽 양념을 충분히 덜어내고 참기름밥을 볶아주니까 짜거나 맵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불렀지만 볶음밥 퍼포먼스에 또 군침이 살살 흐르네요 한가득 올려진 치즈가 녹으면 2차로 식사 시작합니다 볶음밥은 사랑이디 지금부터는 누가 치즈를 더 많이 건져 올리느냐가 관건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1인분만 주문한 건데 치즈 양이 꽤 많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밥한 공기랑 치즈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치즈가 빨리 굳지 않아요. 소치 두꺼우니까 장열해도 치즈가 오래 입다 마지막으로 볶음밥을 해치웠다면 이제는 마무리가 또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과 마무리는 엄연히 다른 뜻인 거 아시죠? 마무리는 이 가게의 하이라이트인 빙수입니다. 팥빙수와 인절미 빙수가 있는데 밥술종은 인절미 빙수 선택했어요 어콩고물 밖에 없어? 네. 그래? <웃음> 콩고물 밖에 없어? <웃음> 어. 눈꽃 빙수인데 이거 우유 같다 내 느낌에 이거 우유야 디자인과 내용물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콩고물과 우유 얼음의 조화가 아주 끝내줬습니다 콩고물과 인절미 밖에 없어 네요. 단순한데 마무리로 필요한 맛을 제대로 살렸다랄까요? 입안에 남긴 자극을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더워진 몸과 오장육부를 식혀줬습니다. 한그 줄만 넣어 아, 그냥 두 그냥, 줄. 그냥. 그, <웃음> 단맛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취향껏 연유를 넣어 먹어도 좋아요. 이게 인절미인데. <웃음> 유일하게 들어있는 건더기는 인절미 떡입니다. 떡볶이를 실컷 먹어선지 인절미 떡에는 왠지 손이 안 가네요. 하지만 빙수는 우유가 다 녹기도 전에 흡입하게 되는 이곳은 역시 디저트 맛집입니다. 밥술족에게 최고의 요리와 디저트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럼 안녕!